안녕하세요. 동판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180도 확 뒤집어졌습니다. 물론, 부동산 침체를 생각하면 다소나마 숨통은 튈수 있겠지만, 최근에 부동산 침체가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 등 거시적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비롯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든 정책의 효과는 몇년 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지개벽, 부동산 확 뒤집어진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부의 지도가 크게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에 180도 확 뒤집어진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확 바뀐 부동산 정책에 대한 판단을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한네 가지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 물론 기존의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들 가운데 1주택자 였다면 그 1주택을 처분해야 되었죠. 자 그런데 집값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팔리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었겠고 또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 이번에 대출 한도가 없어졌으니까 도움이 되었겠죠. 또 기존의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계속 대출금리,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은 대출금리가 크게 크게 올라서 상당히 부담을 겪고 있는데 전매 제한이 확 줄어들면서 전매할 수 있는 기회가 앞당겨졌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돈 많은 분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 다주택자들에게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그런 측면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방건설사를 위한 정책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자이 이야기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지방건설사들이 실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채권도 안 팔리고 자 그래서 분양을 쉽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도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건설사 지방입지 가운데 괜찮은 신규 아파트 분양 입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한다 하더라도 전배제한을 없애주고 한다 하더라도 메리트가 있어야 미분양 아파트, 특히 지방에 내가 미분양 아파트를 신청할 건데 자, 그것이 한계가 있죠. 이번에 정책을 아무리 확다 풀어준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방건설사를 위한 정책에는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부동산 규제라는 것은 이번에 다 풀었잖아요. 거의 다 풀었죠. 풀기는 쉬워도 강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왜또 정치적인 문제도 생기거든요. 이 부동산 규제는 민심, 즉 여론, 투표권자의 여론에 굉장히 큰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풀기는 요즘 부동산 침체 등등으로 인해서 확 풀기는 쉬워도 광화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이렇게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풀어버리는 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네 번째입니다 언젠가 부동산은 다시 상승전환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부동산 침체가 정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거시적인 금리 인상 등 거시적인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모두 사이클이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말부터나 내년에 금리가 인하로 돌아간다 금리 인하가 만약 올 연말이나 내년 이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부동산은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정책, 부동산 정책은 이제 규제는 다 풀었죠. 거의 다 풀었죠. 그런데 경제, 거시적인 경제가 바뀌면 상승전환을 할수 있는데 규제는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승전환 시 무섭게 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입지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0도 확 풀어버린 이 부동산 정책이 부의 큰 지각변동 천지 개벽이 일어날 수 있다 부의 지도가 바뀐다 그래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은 정말 정말 신중하게 이 정책이 불러일으킬 앞으로의 파급효과를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최근 180도 확 뒤집어진 부동산 정책 1남표를 잠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은 이번에 180도 확 바뀐 부동산 정책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방안인데 이 표는 많이들 돌아다니죠. 혹시 필요한 분들 계실까 봐서 저희 커뮤니티에 이 표를 하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번 정책 변화의 카테고리는 총 8개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투기과열 조정지역을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다다 해제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간택지 분양상한제를 해제했다 자그 다음에 전매 제한기간을 크게 완화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실거주 업무도 완전 폐지해버렸다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보증도 완전 제한 없이 풀어버렸다 그 다음에 특별공급분양가 기준도 분양가격 기준 자체를 폐지해버렸다. 기존에는 9억 원 초과시 특별공급 불가했는데 9억 원이 넘더라도 특별공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업무폐지 1주택자가 신규분양을 받으면 기존주택을 팔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무순위 청약자격 완화 즉 무순위 청약. 신청할 때 무주택이 아니어도 아니어도 분양 신청을 할수 있다. 무순이 일순이 2순이 아니라 무순이 무주택자가 아니라도 신청을 할수 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난이죠. 물론 전매 제한 기간 완화는 시행령을 개정하기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자 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냥 총리령 하나 바꾸는 것으로 국회 통과 필요 없습니다 바로 끝나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보았던 투기과열조정지역 해제라든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해제 이런 등등도 이미 다 효력이 발생되었죠 자, 그 다음에 실거주 업무 가보겠습니다. 실거주 업무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최대 5년이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이것도 사라진 거죠. 사라지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만 이 법률을 개정하게 되면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2003년 1월 5일 이후부터 실거주 업무가 없어질 뿐더러 기존의 실거주 업무가 있었던 분야가 상한제 아파트조차도 법이 개정되면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자 중도금 대출 보증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아예 없어졌다 그런데 아무리 중도금 대출을 늘려놓았다 하더라도 돈 없는 사람들이 지금 대출이자가 엄청난데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요? 그런데 특별공급분양가 기준을 구억은 초과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현금 부자들,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또 기회가 늘어났죠. 그 다음에 1주택자 기존 주택 접분 업무 폐지도 물론 답답한 사람도 있지만 답답하지 않은 현금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 또한 기회가 되는 것이고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도 무순위 청약 신청 시 요즘 입지가 좋아도 미분양 아파트가 서울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금이 많다면, 돈이 많다면 무순이 청약 자격이 완화되었으니까 무주택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훨씬 기회가 현금 부자들한테 생겨 있는 거죠 점매 제한 기간 완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고덕동 불회원에 뜻다방이 생길 정도이니까 그래서 이번 정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답답한 분들께도 숨통을 튀는 그런 정책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현금 부자들, 현금 여력이 많은 분들한테 아주 큰 기회가 될수 있다. 자칫하면 아파트를 입지 좋고 괜찮은 아파트를 줍줍할 수 있는 찬스가 된 거죠. 특히 다주택자들 지난해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규제가 완화되었죠. 물론. 다주택자 취득세 부분은 국회 통과 입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통과는 안 되었다. 아직은 정부 아니다. 참고하시고 반면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올해 5월 9일까지였던 것을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주택자는 내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가세됐고 또이 같은 다주택자들은 아무래도 부자 동네에서 많죠 자, 이 같은 부자 동네에서 지난해 종부세가또 크게 완화되었고 특히 올해에는 공시가격도 많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증가한 편이죠. 자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더 증가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부동산 시장의 180도 확 뒤집어진 정책은 돈이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하게 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반면 실수요자나 일주택자들은 이번에 확 바뀐 부동산 정책에 너무 동려되지 마시고 냉정하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특히 실수요자, 무주택자, 서민들은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본인들에게 적용하면 좋을지 몇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분양 아파트 옥석 가리기입니다. 자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왜 증가합니까? 집값은 떨어지는데 분양 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다. 또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네. 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전에 서울 반포 같은 경우에 그때도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분양되었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비쌌죠. 평당 3천만원 그래서 왜 이리 비싸 하면서 미분양이 막 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배 이상 올랐죠. 자, 그런 것처럼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이 분위기에 밀려서 내가 여유가 있어도 여력이 되어도 미분양을 옥석 가리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 여유가 된다면 옥석 가리기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격도 물론 따져봐야겠고 그 다음에 브랜드, 그 다음에 입지 여건 등등을 종합으로 따져보십시오. 그래서 미분양 가운데서도 괜찮겠다, 요즘 분위기에 밀려서 사람들이 겁을 내고 있지 앞으로 이 가치가 오르겠다 하는 것들은 내가 여력이 있다면 조금 가감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반대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여러 가지 뭐 전매 제한 완화되고 했다고 해서 입지가 좋지 않은 곳자 그런 곳들은 또 여러 가지 건설사들이 혜택도 많이 주잖아요 그것들을 덜컥 잡았다가는 나중에 더 큰일 을할수 있다 반대로 뒤바꿔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들은 미분양 가운데서 에 발품을 팔아서 가격, 브랜드, 입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미래가치가 괜찮겠다 하는 아파트라면 조금 과감할 필요가 있다 이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1주택자 가운데 예 근데 지금 분양을 받았잖아요 분양 받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분양 받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금리가 오르고 중도금 금리가 오르고 해서 부담이 많아졌죠. 그런데 전매 제한이 해제됐다. 거의 해제됐다고 해서 많이 완화됐다고 해서 내가 팔아치워야겠다. 이것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추가 하락은 가능할 수 있으나 입지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 드렸죠. 지금 부동산 침체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거시 경제, 금리 인상 등거시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이바뀌면 지금 부동산 규제를 확 풀어놨기 때문에 지금 돈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들이 확 풀어졌고 글로벌 경기 자체가 거시경제가 조금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때는 내가 섣불리 지금 답답하다고 전멸을 해버리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다. 그래서 추가 하락도 가능할 수 있으나 입지에 따라서 신중히 판단하고 버틸 수 있으면 내가 입지가 괜찮고 버틸 수 있으면 가능하면 올한 해까지는 좀 버텨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무리한 대출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것도 잘 생각해 와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유와 비슷한데 무리한 대출은 위험하죠 왜? 행금 흐름이 당장에 힘들면 그런데 이건 역시도 지금 현재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까? 예컨대 미분양 가운데 괜찮다. 또 1주택자를 분양을 받아 받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자 대출이 확늘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나의 현금 흐름이 견딜만하다. 또 입지도 괜찮다라고 하면 오히려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이번에 180도 부동산 정책이 확 바뀌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재정 형편 그다음에 내가 분양받으려고 하는 아파트의 입지 분석 그다음에 이미 내가 받아 있었다면 마찬가지 입지 분석 나의 현금 흐름 이런 등등을 잘 참고하셔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180도 바뀐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이 역량은 몇년 뒤에 나타납니다. 정책 부동산 규제는 쉽게 풀수 있어도 다시 강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동안에 부동산이 경제가 바뀌면 어떻게 가격이 달라질 지 모른다. 그래서 정말 무주택자 또 실수요자들은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이 바뀐 것 당장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내다보자. 그 말씀 꼭 드립니다. 그래서 무주택 실수요자, 정신 차리자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